근데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제 베트남 하노이. 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공항 온다고 힘들었다. 조직하다. 니네는 그래도 몇 시간 잤잖아. <웃음> 자 비엣젯 항공 아빠 이거 처음 타봐. 너 니네도 처음 타보지. 어. 어떨지 보자. 여기 이제 하노이 도착했습니다 아 진짜 힘들었어 그지 7시 일어나가지고 공항 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동 중이야 호텔 픽업 서비스 지금 타고 하노이 시내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흐려가지고 잘 안보이네 남부자의 세계 여행. 자, 보인 여기 하노이 숙소. 하노이 호텔입니다. 여기 평이 좋아 가지고 가격도 되게 싸고. 아, 어, 그리고 어 되게 친절하고. 그래도 테이블이 있어 좋다. 아. 어, 그래. 대만 대만 호텔은 그런게 없었는데 칼, 어하고이 망고는 어, 공짜래. 아 어, 진짜? 어. 좋다. 야, 우리 남자들한테 이런 거안 어울리는 거 이런 건 치우자. 괜히 우리 또 깬다, 그렇지? 절대 보자. 절대. 아저저 어, 어 와인 와인잔 말. 저런 건 손도 대지 절대 마. 절대. 어, 어. 그나저나 어? 내 장미꽃 이거 누가 치워? 치워야 돼. 이거 이거 바로 진짜, 하면 안 돼. 어. 일단 바닥에 카펫이 아니라 좋네. 카펫은 너무 찝찝해. 냄새도 나고. 역시 화장실은 또 나름 크네. 저 위에 다 저거 너무 많아. 에하바라기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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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맛있다. 와우. 와우. 와우. 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 식초, 식초, 칠리 아, 칠리. 이건 매운거니까 조금만 막, 봐봐 먼저 먹어보고 니네가 먹어도 될지 이면 자체가 진짜 맛있어 나는 뭐 먹어야 하 진짜 토마토가 들어가서 응? 약간 시큼한 맛이 있다 그지? 근데도 국물이 진하다 그지? 맛있어? 자희도 맛있어? 네. 네 이거 먹고 박미 먹으러 가자 위생은 쫙 좋진 않지만 음. 어우 이거 맛 분위기 장난 아니다 그치? 먹어 먹어 이게 빵이지 빵 약간 두부 느낌 나갔데? 음. 음. 아 좋아 두부네 음. 이제 도 고기가 엄청 큰게 들어있어 아, 음, 그 약간 닭고기 완자 같아. 완자이데 다들 맛있는지 아는가 봐. 그지 3곡이... 완곡이 3곡이... 3나이 여기서 사진 하나 찍고 가자 네 됐어? 네. 저희가 콩카페 되게 많대 어, 이렇게 되게 많대 우리 먹을 거뭐 있어? 몰라 거야 아니 그냥 보, 여기 보고 사진만 여기 하나 찍고 네. 3층까지 있네 야 나무 옆에 있어가지고지 눈가 있다 근데 카페 스펠링이 저기 아니지 않아? 응 음. C A T H E 가자 가자 어. 가자 가보자 어야 호수 봐 이게 호황게임 호수 아빠 이거 얼마나 깊어? 어? 몰라 엄청 깊을 것 같은데? 으 대부분 나무가 거의 물에 다을것 같아 비가지고 나뭇가지가 안에 있는 것 처럼 돼 그래 사람들 봐와 지나가볼까? 갈수 있겠어? 어? 뭐 먹지 여기는? 사람들이? 여기 맥주가 되게 싼 모양이던데? 형, 네. 나 아저씨 먹던 거. 우리. 딸이야 야채하고 고기하고 그렇게 해갖고, 김치. 맞네. 어. 근데 가버렸어. 자, 우리 그래, 저기 가보자. 가보자. 응. 자, 이거. 반미 이거 하나 먹으려고 몇분 걸은 거 이거 하나 하나 하나 이거 하나 이거 먹으려고 어디서부터 왔어? 우리가 아빠는 치게소원아빠 받지? <놀라> 이거 이그 치킨 한만줘오저한테 음, 어, 음, 음, 아빠는 안받 아무튼 음. 여기 엄청 싸아빠 음, <놀라> 자, 오늘은 말하자면,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 먹고싶게 만드는 그맛 과연은 어땠어? 응? 맛있었어? 과연은 어땠어? 어땠어? 어땠어? 싸고 맛있고 딱 하나 다 먹으면 은 후유증 남았고 하나 더 먹고싶은 <웃음> 그래. 어 그래 내일부터 1일 1살국수 1밤미 알았어? 근데 그것도 괜찮을 거 같아 있어자 아, 이제 아마 어째 우리 아, 시클로 타고 야! 이거 맨날 어, 뚝뚝이만 어, 탔는데 그치? 어. 뚝뚝이 타다가 이게시클러 타는게 좋다 우리 자. 뚝뚝이 처음 탈던 기분이야 신기하다 그치? 어자 어. <웃음> 이게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보자 우프로국리아 <웃음> 예, yeah, 사우스코리아 오, oh, 바캉스! 바캉스! 예 아까 속도 빠르게 안 해주시니 어? 아저씨는 힘껏 가고 있는거야 야 yeah. 어때? 시원하고, 다리도 안 아프고 좋지? 시원하고 마차 타는 느낌? 어, 마차 타는 느낌이지. 나는 너무 빨라도 아치. 안 좋고, 너무 느려고안 좋고. 아, 천천히 하잖아, 지금. 한번 타볼만 한거 알지? 어. 근데 맨날 타면 안 돼. 너무 비싸. 우리 뚝뚝이 타고 가면은 비싸게 불러가지고 100바트 했지. 100바트면은 4,000원이지. 지금 이 아저씨가 3,500원. 칠만동이니까 깎으려다가 제가 아, 착해보여가지고 그하 아니야? 그니까 힘들잖아 지금 봐봐 이게 오르막길인데 그지? <목소리> 오래된 건물들 이쁘다 이런거이런거 진짜 이쁘다 베트남은 너무 역동적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여행하면서 보고 나라마다 어떤 거는 좀 비슷한데 어떤 거는 좀 다른 거야, 그지? 대만은 여기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잖아, 그지? 약간 태국 같기도 한데 어, 태국보다는 조금 더 정신이 없어. 어, 건물이 좀 되게 낡아보여도 그지? 아빠가 저렇게 좀 약간 은새 것도 좋은데 낡아보이듯 하는 저는게 좋아. 저게 요즘 말로 갬성이냐, 갬성. y o 아, 하늘 아침 초다침입니다. 음. 딱이 위주로 떠왔네. 햄, <웃음> 소세지, 베이컨 하나하는부페식이고저기 있다가 주문식, 우리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나 싶고, 다섯 개다겠네 기찻길 바로 왔는데, 지금도 기차가 다니나? 오바마 대통령이었 같이 고기 하고, 야채하고 같이 싸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고. 아그리뱅크인가, 아니면 에이그리뱅크인가. 그래, 아그리뱅크 같이 처음 들어보는 은행인데, 여기밖에 지금 ATM이 되는 데가 없다고 해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